담풍이들 안녕하세요. 담미네 가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릇을 조금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게 다이소에서 그때그때 구매를 했던 거여서 한번 그릇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너무 없죠. 그래서 조금 채워보려고 그릇을 몇 개만 샀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부 다 한번 뜯어서 공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그릇이죠? 한샘에서 산 건가요? 이거 한샘 그릇인데요 오, 그릇이 나. 너무 실증나지 않는 톤으로만 선택을 했고요 이볼 요. 요렇게 세트를 준비를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22만 2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 수저 세트가 조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요게 5 6 0 0원을 줬어요 살까 말까 사실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이 너무 위험, 어, 조심스럽다 보니까 고민 끝에 샀어요. 개인별로 하나씩 먹을 수 있게끔 하나는 손님용으로 다섯 개 들어있는 거를 샀거든요 그릇을 조금 정리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소품을 조금 구매를 해봤어요 이케아에서 이런 수납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선반이거든요 이거를 좀 구매를 해봤어요 조금 정리가 되게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여기 에 정리를 하려면 여기 있는 걸싹다 빼놓을게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국그릇, 밥그릇, 일반 개인접시 이렇게 제일 매일매일 쓰는 거를 앞으로 이렇게 아래칸으로 내려놔 봤어요 한 가지 꿀템을 드리자면 은 이런 선반들이 요즘에 마트에 가도 흔하게 보이고 다이소에 가도 흔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케아 제품을 굳이 고집을 했는데 튼튼해요 가격도 일단은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작은 접시들이나 아니면 샐러드라든지 국수 저희가 국수 엄청 잘 먹어요. 국수 끓을 가까이 놓고 이렇게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 다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케아에서 5 0 0 0원을 주고 샀는데 원래는 화분을 받쳐놓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다 한번 해봤어요. <웃음> 마지막으로 수저만 씻어서 통에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이거 5만 6천원짜리 수저는 뭐좀 느낌이 다른가? 느낌이 다르고, 이런 칼라가 물에 삶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코팅이고요. 이제 수저는 옛날 수저는 여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먹기가 조금 비빔밥 같은거 먹을 때좀 거북 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수저는 여기가 얇상해요 보시면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여기 작은 거를 한번 구입해 봤거든요 수저통을 제가 지금까지는 식탁에 올려놓을 때 이렇게 해서 꽂아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지도 많이 타고 매일매일 삶아야 되는 게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 이케아에서 흔하게 보셨잖아요. 요거를 샀어요. 뚜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쉽게 꺼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짜잔. 예쁘죠? 이렇게 새그릇으로 오늘 저녁에 밥을 해서 먹으려니까 마음이 심쿵하네요. 여러분, 안녕! 마지막으로 수저 세트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감실게요. <웃음>